와 날리도 다닌네 머리가 안녕세요 <웃음> <웃음> 원래 아침에 오면 사람이 있는데 아침에 머리 완전 망겨졌는데 지금 그게 유지가 됐어. <웃음> 잘안 보이네. 안녕하세요. 오늘도 행복하지용의 지용입니다. <웃음> 저는 이렇게 또 하루를 시작을 하네요. 일 열심히 하고 있다 점심때 보겠습니다. 파이팅! 여기가 맛집이래요. 맛집이란 말이여가밑반찬 의자 하나 더 없지 여기다 래 콩트를안 먹을래 안 먹을 수없었구 피부 이지경이야상관없 알아서 알 먹어 너 너는 네 알아서 먹어 어? 뭐? 제주도 고기 친구들이 보통 묻혀주면 이런 거 아, 어떤 거? <웃음> 아이씨 지랄하고 잡아쳤네. <웃음> 모자이카. <웃음> 아 지금이 딱 제주도 가기 딱 좋은 날씨. 아 날씨가 너무 너무 좋던데. 오늘. 미세먼지도 없지. 미세먼지가 <웃음> 녹색이야 녹색. 날씨가 너무 좋던데. 걱정할 <웃음> 뭐. <웃음> <웃음> 아 이거니 맛은 있어 확치나 시키자. 염통. 염통 네. 염에아 맥주 먹고 싶다. 쇼. 야너 맥주만 먹어봐, 엄마 한잔 맥주 한 먹어봐. 한 잔만 먹어봐, 한 많이 먹어고 우리 맥주를 먹어볼까요, 우리? 맥주를 어. 마셔볼까요? 이거 <웃음> 나, <진짜 웃음> 나 현타 존 나온다 이거. 봐봐, 너 표정 존나 그거지. 되 너도 표정 미세하게 변했잖아. 아니. 나 이제 적응 됐어. 이게 현타가 많이 오네. 음, 어떠냐? 어떠? 그리고 현타? 내가 눈이 안 좋아야 <웃음> 자극적으로 찍힐 수 있을 것 같아. 왜? 내 <웃음> 네 얼굴이 보여. 눈 눈이 좋잖아? 그럼 내 얼굴을 찍고 하는 순간 <웃음> 그치, 현타가. 아니, 와. 뭔가 표정을 어떻게든 이제 그니까 약간 셀카 찍는 느낌이 돼버리니까. 이게 옆선을 이렇게 해서 이게. 렇그 흡입을 해. 옆선이 붓물 내리막. 그냥 그런 것도 없어야 겠다 아 이거 아 진짜 만있어 이거 방포는지런과 이거 안 올라올 것 같은데? 어. <놀람> <놀람> 아아 야, 해줘야 돼 손만 해 이거 <놀람> 짱다. <목소리> 음, 음. 어 대박. <목소리> 아 맛있겠다. 가었어 <목소리> 아, 원래 근데 맥주는 진짜 그 뭐냐, 이렇게 사르르 있을 정도로 차가운 맥 별로. 마셔. 어마는데 우리나라 맥주는 거 <웃음> 우리나라 맥주는 뭐가 없잖아. 어, 우리나라 요즘 뭐가 없어 대박. 시원하게 잘 드린 거. 나아 음! 좋아! 자. 이게 렇 뭐야? 보이나? 저는 어, 친구들이랑 고기를 맛있게 먹고 집에 와서 씻고 자려고 합니다 아무튼 좋은 마음 되시고요. 저는 내일 또 뵙겠습니다. 오늘도 행복하지입니다